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제작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저작권이 무료인 픽사베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픽사베이를 검색한 후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미지로 된 필터를 클릭하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겨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위에 스폰서 비디오 영상은 유료 영상이니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서 원하는 영상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왼쪽 하단에 영상이 다운받아집니다. 다음은 OBS를 검색합니다. OBS 사이트로 들어가서 윈도우를 누르면 왼쪽 하단에 파일이 다운받아집니다. 클릭하고 넥스트를 누르고 넥스트 인스톨 피니시를 누릅니다. 장면 목록은 그대로 놔두고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미디어 소스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로코 파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처음에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반복에 체크를 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영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핸드폰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픽사베이를 검색합니다.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미지 필터를 비디오로 바꿔줍니다. 비디오를 선택하시고 검색창에 다운받고 싶은 영상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겨울을 검색하겠습니다. 상단에 스폰서 비디오를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서 원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찾았다면 영상을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16대 9 비율로 맞추고 다운로드 영상 폴더로 들어가서 방금 다운받은 영상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체크를 누르세요. 맨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가 아주 잘 됩니다.